어, 어. 아 드디어 조식을 먹으러 가네요 항상 그 편집도 있고 라이, 라이브 방송을 듣기까지 하다보니까 조식을 조금 못 챙겨 먹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조식을 챙겨 먹으러 갑니다. 조식은 9층에 있고요. 이 카드로 해서 어, 9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비가 좀 많이 와서 어, 현재는 비가 멈췄고 해가 뜬 상태입니다. 어? 305, right? uh, 305. 그래서 so 샌드위치에 음, 음. 조식은 매일 제공이 되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음. 이제 쌀국수고요 그 샌드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 쌀국수보다는 개인적으로 토스트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토스트로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스 또는 커피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주스는 두 가지입니다 주스는 애플 주스 그리고 오렌지 주스 그래서 취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식사를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 어, 상추도 뭐 이렇게 올려 놓고 아, 우리 청소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해 주시네요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처음에 호텔에 묵어뒀다고 했잖아요 장기투숙을 했는데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다시 봐도 반갑다고 아, 식사를 다 했네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고풍 흡입 워기 응. 음. 뭐. 고기. 응. 아,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기 고기. 고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아, 어제도 새벽 늦게까지 야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떠나기 위해 준비를 마쳤고요. 아주 깨끗하게, 예, 매너 좋게. 아, 나는, 나는 이런 한국 사람이다 집을 더럽게 하지 않는구나. 예. 어디부터 출발할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무작정 가는 여행이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비 오네. 자 이제 결제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도 이제 오고 있고. 음, 저는 이제 기차역으로 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후회 쪽으로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후회가 안 된다면 바로 옆에 있는 가나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Okay, come on. 자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이쪽입니다. 여기가 어, 하노이 비차역입니다. 저도 처음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어, 맨날 어디 가면은 버스 타고 다니고 비행기만 타고 다녔지 사실 뭐 기차를 타본 적은 없어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또 사람이 많네요. 실러. M1D 다나. 네. 모이. 삼. Xin c h em Won i Đà n ẵ Em tôi này, tôi n y hết à? Không có. Ok, ok, 어 지금 어, 일단 제가 뭐부작정 오기도 했지만 지금 티켓이 원래 21시 30분인가 그때 원래 있는데 현재 티켓이 다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탈수 없이 어, 기차는 탈수 없게 되겠고요 하노이에 더 머물 수는 없고 바로 다낭을 갈수 있는 최적의 수단 비행기 티켓을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나와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브로 알아봤을 때그동항까지 요금이 38만 동이었거든요. 리 삼백, 삼백, 아이 보트, 네, 오천, 오천, 오0 오천, 오천, 오천, 오 오천, 오천, 오천, 오 엠목랍 bao nhiêu tiền thì a n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랩이 지금 3 8 5, 6 0동이에요 그냥 그랩 타고 가겠습니다. 어포그랍 b 380,000. 0 0 0 0 4 0이4 0 0 0 0 0고 20,000 400, 200, <이> 400 é 페어 거 10,000원 받고 2500원 더. 오케이 오케이. 모든 다 다가 분 모이님. 다까 어, 다다다 모두 다. 다 다. 다다 다. 오케이. 근데 이제 톨게이트비가 만 얼마 들거든요. 만만 15,000동인가 만, 만그 정도 드니까 어, 한 38만 동 대충 그 정도로 해서 예, 협의를받고요총다 해서 한 40만 동. 예, 이렇게 해서 갑니다. 어차피 그랩을 타도 40만 동을 내야 돼요. 38만 6천 동이니까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제한이고, 그래봐고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잡고 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왜냐? 나무여행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전공에 항 도착을 했고요. 저는 지금 비행기를 타러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항공이랑 비엣젯이랑 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베트남 항공으로 이용을 했고요. 친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저는 웬만하면 비엣젯을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반환가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네. 체크인을 하고 조금 뒤에 잠시 후에 티켓팅 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